수정기는 또 하나. 자, 여기 또보너스를붙은 거고, 시기야, 어떤 시기야, 여기 지금 시기, 여기 지금 성인사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시기에요. 그래서 이거 묶어줘야 돼요. 자, 아주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유의미한 변화들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어, 이게 좀보 그죠? 일어나는 시기예요 근데 어디서? 분내해서 문제는 이거예요 요거.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이게 원래. 관계적에서 대절이 원래는 여기 나오면 딱좋다 왜냐면 이게 선행서거든요? 얘가 선행서예요. 유의미한 변화들. 또걸 보여주는 거야 유의미한 변화들이 들어와서 뭐가 된다고 했어? 헬프에 동차가 되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들어와서. 그래서 뭐야, 이게. 어, 새로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목적, 이게 목적 보완이야. 새로운 능력들이 발생는 자동사야, 선천성 자동사가. 새로운 어떤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어디에 선천해서 일어나는 그런 식이야. 묘미 있죠? 강력 추천. 병력으로서 강력 추천. 이런, 이런 숨은 의미들이, 숨어 어떤 내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관계대서사대표로 여기 나왔는데, 이 뒤로. 균형을 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짧은 세 나올 수 있는 서술형이에요 같은 데는 이거는, 어, 아, 단순히 예어 갖고 풀수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고서 이거나 기억했다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였었고. 자, 밑에 거. 그러므로, 충수형기는 뭐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여기 지금 투명사구야, 이거. 투 겟, 투 에서. 단순히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야? 여기가 아니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단면 사람들이 삶 속에 바로 이런 중요한 단계. 여기도 왜이끄 관계 부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부출 예 의미준다는 게 핵심. 알겠어? 요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 청소년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아, 청소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다. 사람들이 아, 수많은 어떤 자질과 능력들을 발전시켜서 동성원형이야, 엔진하면동성원형온거야 그들은 미래를 형성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펑스완드 성실. 이게 제 선의서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 선의서 할 거면은 말이 안 되죠. 스테이지 분야이고 외워왔다는 거예요. 진짜 피시어면안 되죠? 완전하게 는라갈어못 빠진게 뭐있어 하이잖아 적쪽도 있고 하이잖아 쉐이크 목적도 있고 이디베로스 목적도 있이파워어스견드 어비도 있어다있어 완전하게 이제 선에서 네. 스테이중 꾸메줘 응. 스테이중 있고 장소로 볼수 있으면 장소로 어? 이렇게 나아가있면서수의서명한계 문장을